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지난 10월 28일 갑작스럽게 또 다시 발매 연기를 선언한 사이버 펑크 2077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여과 없이 표현하였는데요 충격을 받은 사람은 소비자와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 게임에 투자한 투자자들 또한 적잖게 당황한지라 출시 연기를 발표한 당일 투자자들을 위한 화상회의도 진행하였는데요 대충 진짜 분위기를 보며 투자자들은 왜또미뤄진거죠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기술적인 이슈가 있는 거죠 이거 돈 밀리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등으로 상당히 쪼는 분위기를 가졌다면 cdpr 측에서는 어... 음... 그래서... 어... 그것이... 사실 완성은 되었는데 어... 이런 이런 이슈 때문에 어... 음... 어... 예 뭐... 그렇습니다 게임은 나올 거예요 안 밀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얼추 50분 가량 두들겨 맞는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So, uh, my first question is, you know, why is it different this time? Um, why are you confident that you can get this game out on December the 10th? So, as I said, uh, we have the game ready on on PC and it plays great on both next-gen consoles, and we are really um, finalizing the processes on the current gens. 대충 얻어맞으면서 언급한 내용의 액기스를 모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저번에도 안 미룬다 해놓고 미루 셨는데 이번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게임 품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피드백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출시 연기 사유로 게임이 복잡하다는 걸 계속 언급했는데 그럼 2년 안에 멀티플레이 출시를 감당할 수 있나요 음.. 어.. 일단 출시 일자는 확실합니다 저번 출시와는 다른 이유가 어. 이번에는 PC와 차세대 콘솔 버전은 준비를 마쳤으나, 현세대 콘솔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어서 정말 막바지라고 장담하고요 어, 어, 어, 우리는 그 게임의 첫번째 반응이 장기적으로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어, 테스트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해본 이들은 이런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어, 언급할 만큼, 어, 게임 자체에 대한 평가는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다 기대해달라 어, 미래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기술부서에서 몇가지 어, 대규모 조직 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 예. 출시일이 밀린만큼 회계연도도 지연되게 생겼는데 이것이 매출에 영향이 없을까요 크론치에 대한 비판을 받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지연에 따른 환불 요청은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환불 요청이 얼마나 있을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어, 어, 매출 기간이 짧아졌으니 당장의 어,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어, 여전히 예상 매출액은 기대할 만한 수준입니다. 어, 실제로 위쳐3 발매 후 4주간 발생한 매출이 어, 해당 분기의 90%를 차지했다. 어, 연말 연휴 기간과 출시일이 겹치는 것도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런치도 언론에 의해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출시와 밀접하게 관려있는 Q&A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은 크런치를 진행 중에 있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사이버펑크의 예약 구매량은 어, 위쳐3와 비교했을 때 크게 만족스러우며 환불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현재까진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이버펑크 2077의 출시 연기는 모든 플랫폼에 최적화된 버전으로 동시에 출시하기 위한 CDPR의 욕심이 불러낸 참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당연히도 발매일 연기 공개 이후 CDPR에게 끼친 악영향은 엄청납니다 한때 유비소프트를 제치고 유럽 1위를 달성했던 CDPR의 주가는 지난 8월 최고점 460즈워티를 달성하고 근 두달만에 335즈워티 수준으로 급락하였죠 이런 수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게임 출시 연기 공개 이후 CDPR의 개발진들은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는데요 CDPR의 수석 디자이너인 안제이 자바치키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나는 너희가 어디 사는지 안다 너희 가족을 찾아서 괴롭힐 것이다 게임을 출시하지 않으면 산채로널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등 상당한 수위의 협박이 개발진들에게 가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개한 내용은 가장 약한 수위의 협박이며 이외에 더 높은 수위의 협박들이 개발진들에게 가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자바치킨은 해당 협박문들을 모두 신고 중에 있으며 발매일 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도를 넘는 사례 협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개발진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다 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cdpr의 연속된 발매일 연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대 최고의 비디오 게임으로 선정된 건 물론 이제는 설명하기엔 입만 아픈 세계의 명작 위쳐3 와일드헌트는 원래 2013년에 공개된 이후 2014년 3분기에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출시일을 2015년 2월 24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24일에서 다시 한번 연기를 진행하여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출시일인 2015년 5월 19일에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당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게임은 2014년에 출시를 할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자잘한 버그와 여러가지를 튜닝과 조절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두 번이나 출시를 미뤘던 전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도 더 이상의 연기는 없을 것 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거 초범 아니에요 전과범이야 전과범 어쩐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이 12월로 밀려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게임도 속출하였는데요 핵앤슬래시 RPG 게임인 패스 오버 엑자일의 3.13 업데이트가 사이버펑크 2077의 출시 연기에 따른 본의 아닌 경쟁 때문에 업데이트 일을 12월 11일에서 1월로 연기하였습니다 개발사 측인 그라인딩게임즈는 플레이어들이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한 발자국 물러나 3.13의 출시를 1월까지 늦추기로 결정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법한게 원래대로 출시를 강행했다면 딜레이 된 사이버펑크 2077의 출시일에 바로 다음날이니 진짜 그냥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싶을 듯합니다 아니 얘네도 미룬김에 싸팡하고 있으려나 이뿐만 아니라 또한 명의 피해자 도 있었는데요 우주를 배경으로 한 게임인 에버스페이스2라는 게임도 역시 12월로 얼리액세스 출시를 앞두고 있었으나 1월로 얼리액세스 출시를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우주선을 기반으로 우주를 떠도는 rpg 게임으로 킥스타터를 통해 한화 약 6억 가량을 모집한 게임인데요 개발사인 락피시게임은 킥스타터 공지를 통해 연휴 동안 많은 언론사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트리플 a급 게임을 취재하고 조명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팀에도 출시하자마자 즐길 사람이 존재하는 등 수많은 게이머들이 해당 게임을 즐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게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에 우리는 마케팅 부서와 빠르게 협의를 거쳐 출시일을 1월로 미루기로 결정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어디 대작도 아니고 킥스타터에 지원을 받아 열심히 제작한 게임인데 저라도 사이버펑크랑 출시일이 겹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간담이 서늘했을겁니다 어우 상상만해도 살떨리네 진짜 이처럼 내부 외부적 영향은 물론 아예 관계없는 게임까지 본의 아니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이버펑크 2077 저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만큼 출시일이 미뤄지고 투자자들에게는 탈탈 털렸지만 게임에 대한 자신감 하나는 놓지 않고 보여주었는데요 아 그게 당연한가 아무튼 그전에 출시했던 니처3도 몇번의 딜레이 끝에 출시하여 엄청난 결과물을 들고 왔었던 만큼 뭐 조금 화는 나지만 나름 다른 게임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벌었고 한국어 더빙을 출시하자마자 즐길 수 있는 이점도 챙겼으니 어 여러모로 정신 승리하면서 12월까지 기다려보자고요 어차피 11월에 할 게임 많잖아요 그거 하다보면 싸펑 나올거야 아마도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